네, 이제 두 번째. 화학 반응식에서 양쪽 관계. 화학 반응식과 양쪽 관계 고쪽. 이번 개념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연습. 그리고 연습. 그쪽 파트를 이제 진행을 할게요. 아, 옛날에 나도 틀어내긴데 나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고3 때 공부를 하고 또 재수를 하면 또 공부가 잘 된대요. 그래서, 그래서 좀 성적이 잘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어쨌든 간에, 3수나 세번째나네번째나 보면 볼수록. 그러면 이제 괜히 한, 어렸을 때단 느낌에는, 야, 저 형은 세번째 아니고, 겁나 잘하겠네. 막이 생각을 했었거든? 그런데 그런 것 같아.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되게 공부가 더 쉬워지는 거가 아니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 어렸을 때 봤던 그 형도 물론 그 형은 이제 학교는 잘 갔는데 그형 같은 경우도 되게 힘들어 했었거든 이제 주변에서 듣는 거 하고 또 얘기 듣는 것들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 너무 이제 또 같은 과정을 또두번세번네번 번, 네번 반복을 하잖아 이렇게 반복을 하니까 뭐가 가장 힘든가를 싹 하고 살펴봤더니 뭘 봐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펼쳐도 똑같은 책이고, 들어도 똑같은 수업이고, 그치? 뭐, 티처가 바뀔 수는 있겠지만, 뭐, 새로운 문제가 나와서 한두 개, 새로운 유형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다 그게 그거거든. 다 빤하거든? 우리 지금 화학을 하는 건데, 화학책 한번 잘 보면 얼마나 얇어. 수학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뭐, 사실 수학이 요즘 어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5분의 1도 안 되지 않아?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몇 번씩이나 반복해서 본다는 건, 지금 이제, 제 학생들 중에서도 그렇게 반복해서 보는 친구들이 있고, 뭐, 선행 보는 애들, 고위 내신 때 보는 애들, 수능 때 보는 애들, 뭐, 수능 때만 해도 한세 번, 네번 반복을 하잖아요. 그치.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또 보고 또 보고 하면, 뭘 봐야 될지 모르겠다. 그게, 그게 가장 힘든 부분인 것 같아. 그러니까, 샘 같은, 쌤도 이제 그 수업을 할때 가장 강조하는 것중 하나가, 평가원 문제는 최소 열번 이상은 보라고 하거든. 근데 말은 그렇게 해도, 그게 쉽지 않다는 거는 나도 이제 이해는 하겠어. Okay? 왜냐하면 봐도 다 풀리거든 답이 뭔지도 알겠고 보면 알것 같거든 리고 알거든 사실은 또 그러니까 이걸 그런데 내가 구입 봐야 돼 근데 이제 그걸 여러 번 보라는 건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계속 보다 보면 놓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보이니까 어쨌든 그렇게 돼 가지고 내가 다 아는 건데 고 덮어 버리고 하면 나중에 뭘못 찾냐 하면 그 실금.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 또는 수능 그 등등에서 개념 이런 등등에서 약간의 금이 크랙이 소금씩가 있는데 그걸 못 찾고 넘어갈 때가 있어. 사실상 한두 문제 싸움이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인이 뭘 모르는지를 못 찾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꼭 그렇게 좀한번더 하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케이? 그냥 아예 난이 책을, 이 내용을 처음 본다 생각하고 차분히 보라고 해. 그리고 수험생활 중인 친구들한테도 여름좀 지나가지고 또 몇몇 친구들이 보여요.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그냥 너는 이거 이제 권한도 문제 모의고사 문제 풀지마 지금 그거가 더 급한 게 아니고 뭐 수특이든 뭐든 메인 교과서든 또는 책이든 다 있잖아 샘 교재든 뭐든 해서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그 글로 되어 있는 것들을 차분히 천천히 한번 살펴보라고 해 매우 천천히 차분하게 구석구석 읽으면서 그러면서 본인이 그렇게 한번만 해보면 본인이 빠졌거나 몰랐던 개념들을 한번 단단하게 메꿀 수가 있거든. 요거 수업하는데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쌤이 얼마나 많이 그 수업을 했겠어. 오늘도 기초적인 걸 하는데, 아, 막 하는데, 어, 아, 쌤도 인간이니까 좀 지겨운 거야. 오케이? 그게 이제 막뭐 그래도 학생들이 막 있는 상태에서 막 함께 호흡하면서, 알지? 그렇지? 이야, 너 얼마야? 이렇게 하면 좀 제스처치 하면서, 이 주고받으면서 재미라도 있는데, 이게 또 녹방이잖아. 괜찮아. 이게 아무도 없거든요. 이게. 아, 그래서 이 녹방이고 하니까 이 녹방도 한 여러 번 찍었는데 아, 앞에 찍은 게또 나중에 보면 또 마음에 안 들어. 아우, 포토샵 좀 할걸. 아우, 크림 좀 바르고 나올걸. 이러면서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찍거든요. 이 예제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근데 하다 보면 아, 저걸 또 언제 또 하나하나 다 하지? 그래서 아냐, 아냐, 아냐. 그래서 선생님이 방금 지금 찍을 때에도 눈질끈 감고 한 번만 하자. 한 번만 천천히 꾸준히 문제풀이 다한번 들어가자 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야 <웃음> 이렇게. 그래서 내가 화학 반응식과 양쪽 관계에 대해서 역시 눈에서 레이저가 찌찌찌 나와가지고 눈에 힘만 빡주면 답이 촤악 막 조각색이듯이 막 그려지지 않는 이상엔 눈 한번 칠근 감고 두번세번알것 같아도 이해하는 거하고 내가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아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잖아 도구의 사용법을 아는 거와 그 도구를 매우 잘 다루는 건 다른 또 전혀 다른 분들들이니까 그치? 그래서 그렇게 한 번만 연습하시라고. 알겠죠? 그러면 나중에 이쪽 파트에서 이제 유형이나 뭐 내용 들어갈 때, 아, 하고, 뭐, 충분히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 래서 쌤이 충분히 예제를 많이 넣어 놓고, 여기에서 예제 같은 경우는 빈칸 채우기나 개수 맞추기만 넣어 놨는데, 아니야. 그거 하면서 양적 관계도 쌤이 조금씩 계속, 조금이란다. 매 문제마다 건드릴 거야. 오케이. Okay? 따라서 아마도 쌤 생각엔 화학 반응식과 양쪽 관계 한 기본만 좀 하고 좀 애매한 친구들은 음 내가 봤을 때 개수는 맞출 줄 아는데 여기 빈칸 채우는 것도 나할수 있는데 하고 넘어가면 조금 후회할 걸 <웃음> 할게요. 에? 자, 우리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부터 한번 살피자고. 요 수업은요, 쌤이 여기 노베 강좌에서도 하고, 그리고 고이 뭐냐, 그 개념 강좌에서도 하고, 고삼 수능, 수능 개념 강좌에서도 하고, 수능 킬러에서도 해요. 몇 번이고 반복을 해. 그걸 내가 추지를 시키려고. 오케이? 화학반응식의 이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모든 책에서 글로 쓰면 그럼 매우 단순할 수밖에 없어 뭐 어지간한 문제 뭐 어떤 문제 유형을 넣기 전에는 거의 한 페이지도 채채우기 힘들걸 오케이 그래서 화학반응식은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어 화살표 쓰고 덧셈으로 나타내 왼쪽에 뭐 쓰고 오른쪽에 뭐 쓰고 그리고 개수는 어떻게 맞춰 그리고 반응물은 뭐고 생성물은 뭐야 그때 개수비는 뭐고 질량비는 뭐야 그거 치진 거잖아. 오케이 okay? 근데 단지 그 글만 봐서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그걸로는 아주 많이 부족해 화학반응식의 쌤이 여기서 이해라는 건 화학반응식을 한번 써보자 그 개념이 아니야 이렇게 쓰여진 화학반응식을 완전히 내 걸로 완전히 이해를 하자 이 뜻인 거거든 이해하고 내가 이걸 잘 써먹자는 거거든 오케이 okay? 자 우리 앞에서 화학식에서 h2o 라쓴 것도 되게 엄청난 거예요 그 물질들을 그렇게 기호로 썼다는 거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화학 반응식의 이해인데, 얘는요 첫 번째가 화학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 화학이라는 거지 화학. 그런데 거기에서 반응이라는 게 있거든, 딱 끊는 거야. 화학 반응이야. 그래서 화학 반응을 식으로 나타낸 게 화학 반응식인 거지. 근데 이제 화학 반응이라는 게 뭐냐 하면, 쌤이 앞쪽에서 얘기한 것처럼 화학적 성질과 관련된 거거든. 화학적 성질은 뭐라고 했어? 전자를 주고받는 관계라 했잖아. 따라서 내가 전자를 줘서 양이온이 됐어. 내가 전자를 받아서 음이온이 됐어. 또는 전자를 같이 쓰는데 이번엔 산소랑 같이 써. 그런데 이 다음에는 난 탄소, 수소랑 같이 쓰네. 이런 거 등등등. 그래서 나는 산소랑 붙어 있어서 A란 물질이 됐다가 그럼 나중에는 산소 버리고 수소랑 붙어서 B란 물질이 됐어. 물질이 바뀌는 거거든. 오케이. 따라서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전부 다 화학 변화,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데 방금 쌤이 중요한 워딩 하나 했잖아. 이 화학 반응이라는 건 변화야. 화학적으로 변하는 것들. 물리적 변화가 아니고 화학적 변화. 그 화학적 변화를 뒤에 식이라 적혀있지 않니? 그 식으로 쓴게 화학 반응식인 거야. 이걸 화학 반응식으로 어떻게 표현할까? 이런 반응, 이런 변화를 식으로 어떻게 표현하지? 그것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어. 정말로 단순하되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도록. 그걸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여기에서 이렇게 생긴 원자는 X고 요건 Y라고 치자고. 그리고 이거는 변하기 전. 다음에 이거는 변한 후 라고 쓰고, 이 화살표가 나타내는 게, 오케이, 변화의 방향이야. 그래서 애가 이렇게 변했다 이거죠. 따라서 쌤이 변화는 델타라고 한번 써놓을까? 매번 한글로 변화, 변화 쓰는 게좀 그래서, 델타라고 쓸게요. 이렇게 변한 거야. 그래서 뭐가 변했냐 봤더니, 여기에서 아, 덩어리 덩어리니까 뭐지? 분자지. 그래서 여기에는 X 두 개가 붙어 있는 X2란 분자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는 y가 두개 붙어 있는 y2라는 분자가 있는데, 이런 x 2는 분자가 한 덩어리가 있어. 바로 앞에서 했지? 이렇게 쓰자고. 한 덩어리가 있어로 쓴 거야, 쌤이 지금. 그 다음에 y2라는 분자가 전체 네 덩어리가 있어서 전체 다섯 개의 분자가 있어. 반응 전에는. 그게 반응 전 상황을 쌤이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여기서 휘리릭 하더만 어떤 변화가 생겼거든? 그런데 그 변화 보니까 분자 형태가 바뀌었네. 여기서는 X끼리 손잡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X하고 Y가 손잡고 있는 거야. 따라서 X 하나에 Y가 세개 붙어있는 덩어리 덩어리니까 애도 분자죠. 뭐 분자를 예시로 든 겁니다. 이온이고 다 가능해요. 따라서 애는 X라는 원자 하나가 y 란 녀석 세개와 붙어있는 XY3라고 우리가 쓰고 이런 분자, 이런 덩어리가 몇 덩어리가 있지? 두 덩어리가 있어. 이렇게 쓴 거야, 후에는. 그리고 여기에... 음. Y 두 개가 붙어있는 Y2라는 분자가 한 덩어리가 있어 따라서 여기서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데 어떤 반응이 일어났냐 가만히 살펴보니 전에는 X2라는 녀석이 하나 있고 Y2라는 게네 개가 있었거든 그런데 휘리리리리 하더니만 갑자기 XY3라는 녀석이 두 개가 있고 Y2라는 녀석이 하나가 있는 거야 뭔가 달라졌잖아 이게 변화거든 그럼 이 변화를 식으로 쓴게 다시 뭐라고? 화학 반응식인 거야 따라서 내가 여기에다가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지? 하고 살펴보니까 X2가 변했어. 그렇지 X2가. 그리고 Y2도 네덩거리 있었는데 변했어. 그리고 저기엔 없는데 여기에 생긴 게 하나가 있지? 그렇지. XY3라는 녀석도 없다가 갑자기 삘릴리하고 뭐가 나타났어. 따라서 여기서 X2하고 Y2, XY3는 어떤 녀석들이 변했는가? 변한 물질들을 쓴 거야. 변한 물질을 한번 나타내 본 거고 그리고 우리가 화학 반응이라는 건 변하니까 어떻게 변했지? 그 변화를 한번 써보자고 따라서 이 화살표가 변화의 방향이라고 했잖아 X2가 하나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없지 따라서 X2가 하나가 사라졌어 사라진 건 우리가 마이너스라고 부호 한번 붙여볼까? 생긴 건 플러스 사라진 건 마이너스라 쓰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그 Y2는 저기에 네덩어리가 있었는데 몇 덩어리 남았지? 한 덩어리 남았잖아 그럼 몇 덩어리가 사라졌어? 그렇지. 세 덩어리가 사라졌지. 그래서 Y2 세 개가 마이너스 없어졌어요. 이렇게 쓸수 있어. 그리고 저기는 없는데 여기 갑자기 XY3가 몇 덩어리가 생겼지? 그래, 두 덩어리가 생겼잖아. 따라서 너는 두 덩어리가 생겼어? 이렇게 쓸 수가 있지. 그러면 샘이 여기에 뭘쓴 거야? 변화된 물질의 종류와 변화된 녀석들의 개수를 내가 쓴 거지.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변화 쓴 거를 매번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거든? 그런데 이렇게 쓰니까 좀 불편한 거야. 따라서 이거를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자. 그게 바로 화학 반응식인데, 어떻게 쓰기로 했냐 하면, 이 화살표, 화살표를 쓰자. 이 화살표가 바로 쌤이 뭐라고 했어? 변화의 방향. 그래서 이렇게 변했어 하고 화살표를 쓰고, 쓰는 기로 했고. 그리고 왼쪽에는 뭐이두개차 차이, 이들의 차이가 뭐가 있어? 개수야 반응마다 다 다르겠지만 좀 공통적인 걸 보면 X하고 Y2는 X2하고 Y2는 마이너스고 그리고 N은 플러스잖아 아 감소하는 게 있고 증가하는 게 있다니까 이처럼 감소하는 녀석을 우리가 그래 용어 붙이자 반응하는 녀석이라고 해서 반응물이라고 쓰자 하고 용어 정의를 해버린 거야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라 된 거는 어 너는 없다가 생기는 거니까 생성물이라고 하자 하고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쓸때 화살표에서 왼쪽에는 반응물을 쓰기로 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생성물을 쓰기로 한 거야 따라서 반응물 사라지는 거니까 X2, Y2 그래서 왼쪽에는 X2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또 Y2 있으니까 Y2도 이렇게 쓰고 그리고 화살표 오른쪽에는 생성물 쓰기로 했으니까 여기 생기는 거죠 그래서 XY3를 이렇게 쓰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 위치 다 됐지. 이거는 뭐 어떤 책이든 다 있는 내용이야, 알겠지? 이거 그러고 나서 우리 사실상 플러스 마이너스 할때 우리가 그 보통은 부호 안 쓰는 걸좀더 좋아하거든, 오케이? 부호를 다 통일시키든지. 근데 꼭 써야 될 때면 뭐 어쩔 수 없이 뭐물리가더 그렇잖아, 이쪽을 플러스로 잡자. 아이고 어쩔 수 없이 이쪽은 마이너스겠네 한 것처럼. 그런데 이제 매번 뭐 플러스 마이너스 다 쓰게 되면 좀 복잡하니까 그냥 하나로 통일을 하기로 한 거야. 통일 가능하지. 우리가 뭐 했냐?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있는 걸 내가 반응물과 생성물로 바꿔서 불렀잖아. 그때 이 반응물이라는 건 마이너스, 감소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생성물이라는 건 부호로 따지면 플러스고, 그렇지, 변화로 따지면, 서, 증가. 생기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따라서 내가 화살표 왼쪽에 쓴거 X2, Y2는 반응물 위치잖아 반응물 썼으니까 내가 저것만 봐도 굳이 저기 앞에 마이너스란 부호를 붙이지 않아도 그렇지 붙이지 않아도 X2하고 Y2는 사라졌어 감소하고 있어 이걸 알수 있는 거고 화살표 오른쪽에 쓴생성 오른쪽, 오른쪽은 내가 생성물 쓰기로 한 거잖아 따라서 화살표 오른쪽에 썼으니까 어, 쟤는 플러 플러스 부호로 따지면 플러스 생기는 거야 따라서, 방향,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진행되면, 이 둘은 자꾸 개수가 줄 거고, 너는 개수가 증가할 거라는 걸 저것만 봐도 알수 있기 때문에, 굳이, 마이너스 플러스로 구분을 안 해도 된다는 거지. 벌써 구분되어 있으니까. 오케이? 그리고 그래서, 요 사이에, 뭐냐, 그냥 콤마라 하긴 뭐하니까, 플러스라 써준 거야. 플러스 의미는요. 의 어쨌든 제들끼리 x2하고 y2끼리 어떻게 치고 박는지 모르겠어. x끼리 먼저 박고 y끼리 먼저 박고 그리고 뿔난 애들끼리 또 박고 아 모르겠어. 어떻게 부딪히는지는. 그냥 제들끼리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해서 플러스란 부호 쓰기로 한 거지. 생성물이 만약에 두 종류다 그럼 그것도 플러스로 쓰기로 한 거야. 컴마보다는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오이 피가 나오네요. 너 하나면, 너세개 사라지고, 너두개 사라지는데, 이 화학 변화에는 중요한 게 하나가 있더라. 바로 뭐냐 하면, X2하고 Y2, X2하고 Y2 가지고 XY3를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 X2하고 Y2 가지고 XY3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때 X2 하나하고 Y2 세 개가 사라지면 XY3가 두 개가 생기더라. 그래서 내가 양을 좀 늘려 봤어. 그래서 양을 늘려서 x2를 내가 두 개를 넣고 y 두 개를 내가 전부 다 반응 시켰더니 y2는 여섯 개가 전부 다 반응하고 그리고 xy3는 그렇지 네 개가 생기더라. x2를 20개를 전부 다 이렇게 변화 반응을 시켰더니 y2는 60개가 전부 반응하고 그리고 xy3는 40개가 생기더라. 특정 반응에 있어서는 그들의 변화비 20, 60, 40 또는 2개, 6개, 4개 또는 이런 하나, 3개, 2개 이런 변화의 비가 일정하다는 라걸 찾아내게 된 거야. 따라서 사실상 이 화학 반응식이라는 건그 이해라는 건 말로 쓰면 화학 반응이니까 변화거든. 한글로 써줄까? 변환데 어떤 특정 반응에서는 그 변화가 매우 규칙적이라 이거야. 그 변화비가 몇대몇대몇 대몇대몇 치다 딱 나온다 이거지. 따라서 변화의 규칙성을 나타낸 것이 바로 뭐라고? 화학 반응식인 거야. 그래서 저기에 변화의 규칙성이라는 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몇개몇개몇개이뜻 얘기하는 거거든. 따라서 20, 60, 40이나 2육6 4나 전부 다 20, 60, 40도 되지만 뭐 그러면 숫자가 매번 사람마다 다 달라지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비로 쓰자 약속을 한 거예요. 따라서 X2는 하나면 Y2는 3이고 X, Y3는 그러면 2가 생긴다 해서 이 e 변화의 규칙성을 숫자로 쓴게 화학 반응식인 거야. 그러면서 최대한 우리는 좀 심플하게 쓰기를 원하기 때문에 화학식 쓸때 1은 안 쓰기로 했잖아. 그치? 그래서 그 숫자 1은 안쓴 거야. 안 썼다는 건 저게 1이 숨어있다 이 뜻인 거죠. 오케이? 화학 반응식을 완성한 거예요. 그럼 이 그림을 통해서 내가 이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면 다시 한번더이 화학 반응식을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왼쪽은 사라지는 거야. X2, 혹시 모르니까 일선놓 개. 게 X2하고 Y2가 사라지고 감소. 그리고 XY3가 증가해 이렇게 가면, 화살표 방향으로 가면. 그때 X2가 하나 감소하면 Y2는 세개 감소하고 그리고 XY3는 두 개가 생긴다 따라서 여기에 쓴 하나, 세 개, 두 개라는 건 바로 뭐 이들의 변화의 비 오케이? 변화의 비, 바로 개수의 입자수, 이들 개수의 변화의 비를 나타낸 거지 그래서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비는 무슨 비? 그래서 개수비는 뭐 들어봤잖아. 몰수비, 분자량비, 기체, 아, 분자량입니다. 분자수비, 몰수비, 기체의 경우에는 부피비 다 나오지만, 쌤은 그 워딩보다 이걸 좀더 주요 좋아해. 명확하게 하자고.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비는 분자수비. 아니야. 그냥 워딩만 대충 본 친구들은 그래서 큰일 나는 거야. X2가 한개 있다 생각한다니까. Y2가 세개 있다고. 세개 있다, 한개 있다가 아니라니까. 정확하게 분자의 개수 변화의 비. 오케이? 몰수로 따지면 몰수 변화의 비. 기체로 따지면 기체 부피 변화의 비. 그 변화의 비를 얘기하는 거야. 어제 샘이 우리 동네에서 결혼식이 열렸어. 그래서 오 갔더니 우리 나는 그렇잖아. 어 남자애 하나 하고 애라니까 좀 그렇다 결혼까지 하는데 아, 남자 신랑 한 명하고 남자 여자 신부 한 명이서 결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부부가 한 쌍이 생긴 거야. 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이 결혼해서 부부 한 쌍이 생기잖아. 그럼 내가 그거를 일종의 화학 반응이라고 해서 식을 쓰면 남자 한 명과 이상한 상상하지만 여자 한 명이 만나서 부부 한 쌍이 생기잖아. 그치? 따라서 이게 똑같아. 일대 1대 1대 1. 따라서 이대로 진행을 하면, 어, 부부는 한 쌍이 증가한 거고, 우리나라에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 여자는 한 명씩 감소한 거지. 그거를 1대1대1이니까, 우리나라에 남자가 한명 있고, 여자가 한명 있고, 부부가 한쌍 있어. 이렇게 계속하면안 된다는 거야. 변화하는 거야, 변화. 그, 변화. 처음에 얼마인지 오케이? 이런 반응하기 전에 몇 개였는지, 반응하기 전에 X2가 몇 개였는지, Y2가 몇 개였는지. 또는 반응하고 나서 y2가 몇 개인지, xy3가 몇 개인지는 몰라. 어이 s xy3 두 개잖아요. 여기 전에 xy3가 또 있었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단지 얼마나 변했냐를 나타낸 거야. 따라서 다시 한번더 가요. 어? 개수비라는 건몇 개씩 감소하고 몇 개가 생기느냐 그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오케이. 그런데 이것이 전부다 뭐? 오케이 규칙적이라고 했잖아. 규칙적. 즉 비례관계에 있다는 뜻이라니까? 그 말이 뭐냐? X2가 두개가 이제 우리 푸어 한번 써볼까요? 사라졌다 하자고요. 여기서는 하나 사라지면 세개 사라지고 두개 생긴다 이거거든? 그런데 하나가 아니고 두개가 사라졌다 치자고. 그럼 여기 1 말고 두개니까몇배더 많이 사라졌지? 그렇지, 두배더 많이 사라졌잖아 그러면 이것이 전부 다 비례관계라는 건 뭐야? 그렇지. 애도 몇배더 많이 사라져야 돼? 두배더 많이 사라져야 돼. 그래서 2 곱하기 3에서 얼마? 여 개가 사라진다 이거고. 그러면 애도 몇개더 많이 생겨야 되지? 아, 생기니까 플러스를 해야겠다. 애는 플러스. 몇개더 많이 생기지? 두배더 많이 생기니까 네 개가 생겼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혹시나 모르니까 지워버려야지. 응? 오케이? 자, 한개더 해볼까요? 이제. 어 그래서 이번에 음, 이 녀석 해볼까? 애가 음, 0. 아이고 마이너스 아니죠. 플러스야죠. 화살표 오른쪽이니까. 0.2개가 생겼어. 2가 아니고 0.2개 있냐고. 그냥 있다고 해. 알겠지? 0, 0. 2판 어. 따라서 몇 배야? 0.1배. 여기 쓴 숫자보다 0.1배밖에 안 변했잖아. 그러면 뭐. 전부 다 그렇지 0.1배 시키라 이거야 이런 규칙성이 있다는 거야 그럼 0.1배 시키면 얘는 얼마? 0.3 화살표 왼쪽이니까 사라지겠지 이만큼 줄었어 그 다음에 n은 얼마? 그렇지 0.1 줄었어.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화학 반응식과 양쪽 관계야. 너희들이 공부했을 때 처음에 얼마야. 그리고 반응 얼마 있어. 그리고 변화 얼마야. 그때 우리가 반응이라고 써놓는 그 칸에다가 쓰는 것이 바로 요 값인 거야. 오케이? 되게 쉬운 거야. 화학자들이 우리 사람들이 그냥 편안하게 쓰라고 이렇게 예쁘게 해놓은 거야. 매번 그림 그려가면서 이렇게 안 하고. 식으로 그때 쌤이 요게 편한데 이거 화살표로 했잖아? 그런데 이걸 내가 이렇게 바꾸면 뭐가 되지? 그렇지 이꼴을 가 되지. 요건 좀 지울게요. 따라서 화살표를 이꼴. 어이 쌤, 이게 무슨 화학 반응식이에요? 나중에 대학 가면 낙대는 배우는데 요즘 모르겠네요. 어이? 화학 반응식을 저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꼴 해가지고 이꼴. 보존이라는 거죠. 오케이? Okay? 이걸, 응, 음. 밸런스식이라고도 하는데, 따라서 이 화학 반응식에서 이게 화살표를 이꼴로, 그렇다고 지금 쓰라는 얘기는 아니야. 이꼴로도 쓸수 있다는 건데, 이렇게 이꼴로 쓸수 있다는 건 의미가 뭐냐 하면, 뭐냐 하면, 갖다 있듯이야. 뭔가 밸런스, 그, 뭐냐, 그, 밸런스, 아니, 보존, 보존된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야. 뭐가 보존되는지 한번 살펴볼까? 근데 이 화학 반응식에서 보존되는 걸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돌턴이거든. 돌턴이 화학 반응식을 어떻게 정의했어? 돌턴의 원자설에서. 기억 안 나면 패스해도 괜찮아요. 원자는 안 쪼개진다며. 야, 안 쪼개지는데, 그럼 화학 반응이 난건 뭐야? 했더니, 그 원자가 그냥 위치만 바뀌는 거야. 여기 있던 게 일로 가고, 오케이? 내 팔이 여기 머리에 붙기, 아유, 이 잔인하다. 하여튼, 뭐, 딴데 붙기도 하고, 그렇게 변하는 거야, 이거. 오케이? 따라서 원자는 갑자기 뿅 하고 생기지도 않고 뿅 하고 사라지지도 않아. 따라서 여기에 C라는 원자가 다섯 개 있으면 저게 나중에 막 반응했어. 거기에도 C라는 원자는 다섯 개 있어야 돼. 꽤잘세 보면 요 동그라미 몇개있어 여덟 개. 여기 도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개잖아. X 두 개. 여기도 X 원자 두 개잖아. 그렇지? 따라서 돌턴의 원자설에 따라서 음, 네가 맞네. 그런 거야. 따라서 화학 변화를 해도 이꼴 똑같은 게 있거든. 그게 바로 뭐첫 번째 원자 수가 같은 거야.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똑같다 이 뜻이야. 그럼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다는 의미는 바로 뭐겠어? 다시 하는 김에 그냥 그 수능 3030에서 하는 화학반응식내용다했버이야 그냥 쫙 하고 그냥 뒤에 예제풀면서 갈게요. 이? 여기까지 왔는데 끊긴 뭐하네요. 응. 즉 같다는 게 응, 반응을 하면 넌 사라지는 게 아니야. 어디 위치만 바뀌는 것뿐이거든. 따라서 X 반응 전의 X 원자와 Y 원자 전체 수나 반응 후에 X 원자나 Y 원자 전체 수가 같다 이 뜻인 거지. 그걸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 전체 X 원자의 수는 일정해야 돼. Y 원자 수도 일정해야 되거든. 그런데 화학 반응식에서 다시 샘이 화살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변했을 때 왼쪽에 쓰는 건 반응물이라 했잖아. 반응물은 뭐라고 했어? 감소하는 거라며. 그리고 오른쪽은 생성물이니까 뭐라고 했어? 증가하는 녀석이라면서. 오케이. 그러면 전체 값이 음 감소했어. 만약에 X 원자가 음두 개가 감소했다 치자고. 실제 감소 안 하지만. 그런데 전체 X 원자 수가 같아야 되잖아. 그럼 생성물에는 X 원자가 몇 개가 있어야 돼? 두 개. 아 반응물에서 X 원자가 두 개가 줄었어. 그럼 생성물에는 X 원자가 두 개가 생겨야지. 따라서 여기 봐봐. 우리 앞쪽에 했던 거 화학식과 양쪽 관계. X 2가 하나잖아. 몇 개? X원자 따지면 몇 개야? X원자는 1 곱하기 2에서 2개잖아 X원자 2개가 감소했어 그러면 여기는 2XY3, XY3가 두 덩어리 있거든? 그럼 여기에 X원자 몇개 있어? 두개 있잖아 X원자 두개가 화살표 오른쪽 생성물이니까 증가했어 X원자 두개가 감소했더니 X원자 두개가 생겼어 반응물에서 X원자 두개가 줄었더니 생성물에 X원자 두개가더 생겼네? 이렇게 보는 거 여기 Y 원자 몇개 있어? 여섯 개잖아. 반응물이니까 감소거든? 어, 반응물에서 Y 원자 여섯 개가 사라졌어. 그랬더니 2 곱하기 3에서 Y 원자 몇 개? 3자가 좀 쉬워 보이냐. 응, 몇 개? 여섯 개잖아. Y 원자 여섯 개가 생겼어라고 얘기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원자수 보존돼 버리는 거지. 그거 가지고 우리가 어떤 물질, 빈칸 채우기 하고 이렇게 등등 하는 거야. 이 보존이지 그치 따라서 이걸 내가 이걸로 썼을 때 보존되는 게총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보면 되는데 고교 과정에선 하나는 입자수가 보존이 돼 사실 입자수 보존이 전부 다야 뒤에 나오는 질량 보존까지 다 설명이 되는 거니까 전화량 보존이든 뭐든 간에 오케이 거기에서 원자수 보존돼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화학반응식에 개수 맞추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로 놓으면 되는 거야. 다음에 그게 여러분들 뭐쭉흔훈 해왔던 미정개수법이다다 그런 내용인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 오 그랬더니 여기 x 원자 두 개고 y 원자 여덟 개인데 여기도 x 원자 두 개고 y 원자 여덟 개잖아. 그럼 전체 질량도 어떻게 되겠어? 그럼 같습니다 하고 이꼴로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그 질량비까지 쓸수 있는데 그 질량비는 음, 그본 수업 나중에 그 수업 때 한번 보시면 돼요. 그것까지 하엔 너무 너무 많아져 버리니까. 오케이, okay? 그 화학 반응식의 완성체 그쪽 파트에서 볼수 있을 거고, 우리 이것만 일단 하자고. 그리고 추가 하나 더가 전하량 보존. 전체적으로 x는 어머 보니까 너는 둘다 마이너스 전기 뛰는 거네. 마이너스 전기 뛰는 게두 개잖아.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전기 뛰는 게몇개 있겠어? 두 개지. 그럼 전체 2 마이너스 전체 2 마이너스 그 뜻인 거야. 이게 이제 4 단원 쪽에서 전하량 보존 등등 이용해서 중화 반응이나 등등 또는 산화수 산화하는 반응식 완성하고 그때 써먹는 거예요. 오케이. Okay? 됐죠? 그래서 이게 화학반응식에 대해서 우리가 질량비 쓰고 분자량비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건 안할 거고 기본적으로 화학반응식에 대한 이해다라고 파놓으시면 돼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그만 할게요. 질량비까지만. 그래서 이렇게 식을 쭉쓴 거죠. 질량비도 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량보존 한번 생각해 보면 질량보존이라는 것도 전체 질량이 일정해야 되는데 화살표 왼쪽에 쓴는 감소하는 녀석이라며 화살표 오른쪽은 증가하는 거라며 근데 전체 질량이 같으면 감소한 만큼 증가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X2가 한 개가 사라졌는데 내가 이 녀석 저울 가지고 질량 재봤더니 2g이더래 2g이... 사... 오케이? 밑에다 쓸게요 그리고 애는, 애가 2g 사라졌으면 애는 3개 사라졌거든? 그런데 몇 g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여기에서 애가 몇 g 생겼냐 하니까 응, 애가 20g이 생겼대. 화살표 왼쪽에 있는 건 감소하는 거잖아. 화살표 오른쪽에 있는 증가하는 건데 이거 밸런스 아 보존 법칙을 적용하면 무슨 보존? 다, 누구든 다 알고 있는 거, 질량 보존. 감소한 만큼 생긴다 이 뜻이거든. 따라서 전체 얼마가 생겼어? 20g 생겼잖아. 그럼 여기도 얼마가 감소해야 되겠어? 20g 사라져야지. 그러면서 굳이 마이너스는 안 써도 되는 거 알죠? 왜? 화살표 왼쪽에 썼으면 감소하는 것들이니까. 따라서 전체 20g 감소해야 되는데 애가 2g 감소했거든? 그럼 애는 몇 g 감소해야 되겠어? 18g 감소하는 거지. 아, 따라서 반응물이 너 2g, 너 18g 전체 20g이 화살표 왼쪽 감소하면 생성물이 전체 20g 생긴다. 요게 질량 보존되는 거야. 오케이. 그때 쌤이 대충 한 거예요. X2 하나 사라졌더니 그게 2g이라며 그러면 Y2는 3개 사라지고 그게 18g이라면서 그랬더니 XY3가 2개 생겼고 XY3 2개 생겼더니 20g 생겼다면서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뭘할수 있어? x2 하나가 22g이니까 x2 하나 무게가 얼마? 2 실제인진 모르겠지만 괄호 치고해 놓자고. 어제 x 하나 무게는 대충 2쯤 되겠네. 오케이. 이 w 쓸까요? 그럼 이제 이 w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w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w 쓰기 귀찮아서 그냥 할게요. y2 세 개인데 그게 18g이야. y2 하나 무게는 얼마겠어? 유. y2 하나 무게가 유. 6. 6 3 18이 아니야. 그럼 XY3는 위에 여기 있으니까 요 옆에다 쓸게. XY3 두, 개 사라, 두 개가 생겼는데 그게 20g이래. 그럼 XY 한 덩어리당 얼마야? 10인 거지. 야이씨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뭘더 화학신경도 끝나. 그럼 저게 바로 뭐야? X2 하나 무게가 실제 2g인지는 모르겠는데 네가 2g이면 Y2 하나는 6g이야. 그럼 X2가 무거워, Y2가 무거워. Y2가 무겁지 몇배 더? 세배 더. 그게 상대 질량 개념이야. 요 다음 파트 챕터 3에서 할 뭐가 화학식이냐. 그래서 여기 1. 너 하나 사라지면 너세개 사라지고 너두개 생기고 그러면서 너는 2g 사라진 거고 너는 18g 사라진 거고 너는 20g 사라진 거고 이렇게 밑줄 친 것들이 전부 다 규칙성이 있다. 비례 관계다 이 뜻이야. 마무리. 뭐라고? 자, X2가 두개가 사라졌어. 몇 배? 두배더 많이 사라졌지? 그러면 y2도 몇개 사라지겠어? 여섯 개. 그럼 n은 몇 개가 생기겠어? 네개 더하기 사해 주세요. 이거예요. 그러면 n은 몇 그램 사라진 거야? 음, 응, 두 개니까 4그람 그러면 너는 몇그람 사라져야 되지? 음, 응, 이게 두배 됐으니 애도 두 배. 너는 36그람 줄여야지. y2가 36그람이 줄었다고. 무게가. 그리고 xy3는 몇그람 생겼다고 또두배 시켜야지. 40그람 이렇게 쓰는 게 화학 반응식과 양쪽 관계를 가지고 노는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매우 잘 되셔야 돼. 오케이? 오늘은 질량비까지 하진 않을 겁니다. 오케이? 음. 질량비까지 하지 않을 거고, 개수만 가지고 이리저리 우리가 따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화학 반응식에 의해 마무리 잡고보면 화학 반응식을 본다는 건 화살표 변했다. 이만큼 애는 줄었다. 현재 몇개몇개 몇개 있다가 절대 아니다. 이만큼 사라졌다. 그러면 애는 이만큼 생긴다. 그때 개수가 1대, 2, 1대 3대이면 어그 개수가 바로 입자. 이들 개수의 변화에 비, 개수 변화를 비례식으로 나타낸 거다. 그건 항상 규칙성이 있다. 그걸 나타낸 거고 그리고 화살표를 이 꼴로 했을 때 기본적으로 입자수들은 보존이 된다. 이어서 질량까지 보존되는 거죠. 자료 4번에 이제 들어가요. 아유, 한참 동안 떠들었는데, 별 내용 없는데, 저, 나는 진짜, 아이, 쌤, 이 정도 내용이면 뭐, 사실 그, 대충 하면 한 3분이면 다 끝나요. 3분이면 끝나는데, 좀 강조하고 머릿속에 콕콕 넣어주려고, 이렇게, 나왜 나만 이렇게 많이 하나? 이 부분은? 좀 많이 해요, 이것들을. 화학 반응시 완성 한번 해볼까? 화학 반응식 완성은 사라진 원자수와 생긴 원자수가 같아야 되거든? 뭐 전부 다 A, B, C, D도 있겠지만, 우리 잘 알겠지만, 대충 봐서 좀 복잡해 보이는 거 하나 개수 앞에 1로 두는 거지 뭐. 오케이? 그리고 나중에 하다 보니 분수 나왔어. 그럼 분수 나오면 거기에다가 곱해가지고 분수가 안 나오도록 만들어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맞추면, 자, 이거 먼저 가요. 왼쪽에, 화살표 왼쪽에 탄소 몇개 있어? 하나 있잖아. 그러면 여기는 탄소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에 하나가 될 거고 다음에 여기 수소 몇개 있어? 이제 잘 되죠? 1 곱하기 4 4개 있잖아 그럼 여기 오른쪽에도 수소는 여기 없으니까 여기, 여기에 여기 수소가 전체 4개 있어야 되거든 그럼 얼마 곱하면 4개 되지? 그렇지 2지 그리고 마지막 산소 개수 요거 구할 건데 여기 산소는 몇 개가 있어? 1 곱하기 2에서 2개 다음에 여기 산소는 2 곱하기 1에서 2개 그럼 여기 산소가 4개가 있잖아 그럼 여기에도 산소 4개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산소 없잖아. 여기에만 4개 있으면 되지. 그럼 O2니까 얼마 있으면 되지. 그리고 1자는 안 쓰는 거죠 뭐. 개수 하나 맞췄자, 그치 자, 개수 이번에 개수 한 개만 또더 맞춰 볼까요? 대충 복잡해 보이는 건 녀석 앞에 일로 쓰세요. 그러면 여기 탄소부터 하나 맞추는 거야. 수소 산소는 좀 나중에 맞추는 게 편하더라고. 여기 탄소 몇개 있어? 두개 있지. 여기는 없고. 여긴 없고. 그럼 여기 탄소가 몇두개 있어야 되잖아. 따라서 너두 개라고 쓰는 거고. 다음에 여기 수소 몇개 있어? 여기, 여기도 하나 있어. 수소 여섯 개 짜리야. 6 곱하기 1 해서 여섯 개 있지. 여기는 없고. 그럼 여기는 여섯 개가 사라진 거야. 수소 여섯 개 사라지면 수소 여섯 개 생겨야 되거든. 여기 없잖아. 그럼 여기 얼마라고 쓰면 돼? 3이라 쓰면 되는 거지 뭐. 수소 여섯 개. 됐지? 그러면 산소는 여기 산소 2, 2, 4, 네개에 여기 세 개니까 4개 더하기 3이니까 7개 있잖아. 그럼 여기도 합쳐서 7개 있어야 되거든. 근데 여기에 산소가 1개가 있어. 그러면 여기에 산소가 6개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얼마? 그렇지. 3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럼 산소 7개 딱딱 맞아줬고 수소 6개 맞춰줬고 다음에 탄소 2개에서 다 맞춘 거죠. 그렇지? 이제 하나만 연습하여 조금씩만. 그러면 저기서 1, 3, 2, 3이라 쓴건 의미가 뭐라고 했어? 그래. 개수비 변화의 비라 했잖아. 너 하나 사라지면 마이너스, 너세개 사라지고 그러면 너두개 생기고 너세개 생긴다면서. 오케이? 그래서 한정 반응물 찾는 건 본수업에서 할 거니까 이것만 연습하자고. 그래서 내가 이 녀석이 20개 있었어. 처음에. 여러분, 처음에 20개라는 건 하나 변했다 뜻이 아니에요. 자 어제 부부 한 쌍이 생겼거든. 그런데 애초 우리나라에 남자가 한 2천만 명, 3천만 명이 있어. 그런 개념인 거야. 애초에 얼마 있냐. 그 뜻인 거야. 그리고 산소는, 음, 여섯 개 있었어. 이렇게 하자고. 오케이? 산소는 여섯 개. 아, 그리고 애들은 없었어. 이렇게 하자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반응이 진행이 됐거든. 근데 반응이 진행이 됐는데, 어머, 산소가 여섯 개가 사라졌어. 이렇게 쓰는 거야. 산소가 여섯 개 사라졌어. 산소가 여섯 개. 여기서 1대 3대 2대 3이라는 건 처음 몇개 있다 뜻이 아니라고 했지? 뭐, 나중에 몇개 남아있어. 이런 의미도 아니라고 했잖아. 몇개 변했어. 이거 의미라고 했잖아. 따라서 여섯 개. 이게 규칙적이니까 이거 비교하는 거야. 여기에서는 세개 사라진 걸로 내가 썼거든. 그런데 여기서 여섯 개 사라졌으니까 몇 배? 두배 더. 여기 1, 3, 2, 3보다 두배더 많이 변했네. 그러면 애는? 그렇지. 두배 해주면 되니까 몇개 사라지겠어? 두 개가 사라지고. 애도 두배 해주면 되니까 몇개더 생기겠어? 어네 개가 더 생기고. 애도 이 변화를 또두배 해주면 되니까 몇개더 생기겠어? 화살표 오른쪽이니까 생겼다 하면 되잖아. 그럼 몇개 남아있어? 아, 이 정도는 산수잖아. 20개 있었는데 2개 빼라고. 20명 있었는데 2개 빼면 몇명 남아있어? 18명. 6개 있었는데 6개 사라졌으면 몇명 남았어? 0개. 없는데 4개 생겼으면 몇개 생겼어? 어몇개 남아있어? 마지막에 4개. 없었는데 6개 더 생겼으면 몇개 있어? 어, 최종 6개. 그게 반응 후 남아있는 캐수 얘기하는 거지. 뭐. 오케이? 한개더 가요. 어? 자, 복잡한 거 하나 1로 가겠습니다. 1, 혹시 모르죠? 하다가 쌤이한정반응을 찾아 이는 문제, 그것도 얘기할지도. CA가 하나 있잖아, 없고. 자, 맞추면 CA 여기밖에 없으니까 일 약간 속도 늘릴게요. 다음에 두 번째 탄소 하나가 있죠? 여기 탄소가 여기밖에 없네. 그럼 너도 1, 됐지? 다음에 세 번째가 음, CL, 아, 여기 CL 있네. 산소하 수소는 나중에 맞추는 게 좋아. CL 네개지여기 CL이 없고. 그러면 CL, 미안합니다. 두개죠1 곱하기 2해서 CL 두개 그럼 여기도 CL 두 개인데, 얘밖에 없으니까 E라고 쓰시면 되고. 와, 수소가 두 개예요. 여기는 없고. 그러면 수소는 죄다 여기에 있으니까, 어, 너1이면 되겠네. 수소 두 개. 마지막 산소. 저기에는 산소 세 개. 여기는 산소 한 개, 산소 두 개니까 세개다 맞춰진 거지. 1대 2대 1대 1대 1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녀석이 세 개가 있었고, 애가 다섯 개가 있었고, 오케이? 애가 다섯 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애가 두 개가 있었고, 애가 한 개가 있었고, 애는 네 개가 있었대. 어, 이 쌤, 개수비하고 다른데, 아이, 상관없지. 개수비하고는 처음에 얼마 있는지는. 개수는 변화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고 나서 반응이 이렇게 진행됐다는 거야. 그래서 얼마 진행됐나 쭉 살펴봤더니, 애가 다섯 개가 사라졌대. 오케이? 여기 빨간색으로 한게 바로 뭐, 변화잖아. 이거 대신에 이거 쓴 거잖아. 그치? 여기는 2 변했다 돼 있거든? 그런데 마이너스 5 사라졌대. 그럼 몇개 사라진 거야? 2분의 5배잖아. 그렇지 애들이 3이 6되면 두배우는줄알는데 2가 5되면 몇배요 이건 잘못하더라고. 3이 6되면 몇배 돼? 3분의 6. 오케이? 2가 5되면 몇배 돼? 2분의 5. 해주면 되잖아. 오케이? A가 B 됐어. 몇배 돼? A분의 B. 이거야. 왼쪽분의 오른쪽. 따라서 몇배 됐다고? 2분의 5. 뭐가? 여기에 쓴식 개수보다 변화가 2분의 5배라 했듯이야그 얘기는 뭐? 여기 노란색 쓴 거를 전부 다 2분의 5배 해주면 된다는 거. 그럼 2분의 5 하자고. 여기에 2분의 5면 2.5지. 여기에 2분의 5하면 2.5고. 야, 계산 편하네. 여기도 2.5고 여기도 2.5지. 그런데 화살표 왼쪽에 있는 건 사라지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건 이만큼 생겼다 이거잖아. 그렇지? 따라서 이거 이름 뭐라고 하죠? 탄산칼슘입니다. 탄산칼슘. 탄산칼슘은 몇 개가 남아? 그렇지 여기서 빼면 이 더샘 빼셈 하잖아. 0.5개 있는 거고, n은 빵 개고, n은 4.5개고, n은 3.5개고, n은 6.5개다라고 쓰는 거야. 이게 화학 반응식에서의 개수죠. 대체? 그거예요. 조금 복잡해 보인다 싶은 거 그냥 일로 쓰세요. 일로. 자, 황 하나 있으니까 황 여기 있네요. 어, S. 근데 이게 2네2 1 곱하기 2에서 아 2분의 1 써야 되겠다. 2분의 1어 수쌤 정수 나와야 되잖아 나중에 해주면 되지 야 그리고 나서 이, 이 어, 알루미늄 2 개잖아 2분의 1 곱하기니까 1 어, 개잖아 그치 그럼 알루미늄이 죄다 여기 있으니까 어, 1이라고 쓰면 되겠다 그치 1 됐나 아 이거 오타다 미안해 미안해 이게 SO3인데 다시 할게요 어? 오케 SO3인데 지금 오타가 돼 있어 Al2SO3 그 교, 교환에는 SO3 같돼 있지야 예 네. 다시 해야죠. 와이 아, 1 쓰고 SO4가 한 개니까 그래요. 3분의 1 쓰고. 됐죠? 그럼 맞잖아. SO4 한 덩어리. 덩어리 전체. 오케이 S도. 그럼 알루미늄 얼마에 쓰삼 3분의 2 있지. 그럼 알루미늄이 3분의 2니까 너 3분의 일하고다 쓰시고. 됐죠? 그리고 수소. 두개 있죠. 없고. 여기도 수소 없잖아. 여기잖아. 그럼 너한 개면 되지. 그럼 나머지 이제 화학 반응식을 써서 내세요 하면 전부 다3 곱해서 3. 2, 3, 1, 이렇게 쓰시면 돼요. 혹시 모르니까 만남마나 검사해봐야지. SO4 하나, SO4 하나 됐고, AL 3분의 2, 제도 3분의2 됐고. 맞는 것 같아요. 이 상태로 해볼까요? 노란색도 나중에 이제 그 화토나 대학 가면 꼭 정수비 안 쓰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것들. 계산과 등등 할 때에는. 어쨌든 변화 피 나타낸 거잖아. 너 하나 사라지면 넌 삼분의 이 사라지고 너는 하나 생기고 너는 삼분의 일 생긴다 이 뜻인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내가 이 녀석이 처음에 몇 개인지 모르겠어. 몇 개지? 모르겠다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 녀석이 음두 개가 있었어. 그런데 애가 나중에 빵개 됐네. 변했는데 빵개가된 거야. 빵개 그리고 애초에 이 녀석은 4개가 있었고, 애는 3개가 있었다고. 그러면 나중에 이 녀석은 몇개 있을까? 애, 오케이? 애는 얼마고? 그거 한번 해보자고. 오 n 애는, 음, 4개 있었다라고 할게요. 후에. 빈칸 채우기 하는 거야. 자, 노란색이니까, 변화는 노란색 쓴 거니까 노란색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 내가 할수 있는 변화는 애가 얼마 변했는지 몰라. 처음에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치? 오케이? 애도 처음에 네 마리 있었는데 나중에 몇 마리인지 몰라. 변화라는 건 항상 처음과 나중에 그 차이 값 얘기하는 거니까. 애도 얼마 진난 모르겠다니까? 이건 할수 있잖아. 두 개가 빵개 됐어. 몇개 사라졌어? 그럼 두개 사라진 거지. 그렇지 마이너스 의미는 별게 없다니까. 왼쪽엔 사라지는 거니까. 화살표 왼쪽은 감소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알아 있듯이야. 그리고 나서 이 변화를 얘랑 맞춰보는 거야. 위에 있는 계수하고 3분의 2가 2됐어? 몇배 됐어? 그럼 다시 한번 더. 3분의 2가 2됐어? 몇배 됐지? 이것뿐의 이거. 따라서 이 2를 요걸로 나눠주면 된다는 거야. 그럼 싹싹 지워지니까 몇배 되는 거야? 세배지 뭐, 세배 아, 위에 쓴 계수를 죄다 세배 시키면 여기에서의 변화가 나와. 이게 규칙성인 거고. 그럼 애도 몇배 시키면 돼? 세배 시키면 되거든. 그럼 이거에 세 배니까 3 사라졌어. 이렇게 쓰는 거야. 애도 이거 세 배니까 3. 그런데 화살표 오른쪽이니까 생겼어. 다음에 이거 애도 세 배니까 1. 화살표 오른쪽이니까 생겼어 하면 된다는 거지. 그럼 그거에 따라서, 야!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세 개를 뺐더니, 여 X에서 마이너스 3 했더니 4야 이거잖아. 일곱 개 있었구나. 이거고. 다음에 네개 있었는데 세 개가 더 생겼어. 나중에 일곱 개 남았구나. 어세 개인데 한개더 생겼어. 네개 남았구나. 이런 거죠. 이걸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조금만 이제 완전히 익숙해질 때까지 좀 하세요. 뭐 처음 짝 반응 짝 남음 짝 그거에서 좀 탈피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썰어온 것들은 그 이런 변화야 하고 이해시키려고 쌤처럼 이해시키려고한 거고 실제 계산은 화학 반응식은 그렇게 계산 안 하죠. 수능이나 등등에서는 지금부터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걸 조금씩 연습하면서 갈게요. 아연 약간만 한산하면 되는 건데 뭐렇지에 하나가 있어요. Ca 하나지? 그럼 에도 Ca가 하나지. 여기 C 근데 여기도 C 있고 여기도 C네. 여기 C 몇개 있니? 1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두개 있지. 그런데 여기 여기가 C가 하나가 있지. 그럼 여몇 개면 돼? 하나가 있어야지. 그럼 C 두 개지. 그렇지? 다음에 개수 다 됐네. 1대 1대 1이네. 오케이? 변화? 개수가 1대 1대 1이라서 안 할게요. 다음. 밑에 거 6번. 오쌤 이거는 뭐예요? 전자식인데. 아유. 이꼴 하면 입자수 다같다 했잖아. 제에 따라서 원자수뿐만 아니고 양성자, 중성자, 전자개수도 다같기 때문에. 오케이? 다 같기 때문에 화학 원자수 일치로 화학 반응식 개수 맞춘 거고 그 다음에 뭐 전부 다 입자수가 같으니까 질량 보존도 성립이 되는 거고.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아까 잠깐 그림에서 한 것처럼 여기가 전체 2 e 마이너스야 여기도 2 e 마이너스야. 여기가 전체 2 e 플러스야. 그럼 여기도 2 e 플러스야. 2 e 플러스만큼 사라졌어? 근데 전화량도 일치돼야 되거든? 그럼 오른쪽 생성물은 2 e 플러스만큼 생겨야 돼. 그거 활용 하면 돼. 따라서 아무나 화학물질 1이라고 써. 수소 2개잖아. 그런데 수소가 여기, 여기 있는데 어? 요거는 OH1-돼 있네? 아, 얘는 이걸 1로 맞춰준 거구나, 가루가. 가루가 없는 게 아닐 텐데. 가루가 빠졌나? 아닌데. 응. 1로 해놨나 보다. 1, 1-. 1 그럼 이걸로 먼저 맞춰야죠. 그럼 산소가 하나 있잖아, 원자수. 그럼 산소는 여기밖에 없으니까 1이라고 써야지. 그렇지? 자, 수소원자 두 개잖아. 그러면 여기 수소원자 여기 하나가 있거든. 그럼 여기도 하나밖에,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 2분의 1 쓰는 거지. 그러고 나서 이 전자는 어떻게 합니까? 에, 전기적으로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중성이야. 빵. 전기적으로 빵. 에는얼마인지 모르겠어. 에, 전기적으로 빵. 전기적으로 빵이잖아. 중성. 근데 그게 2분의 1. /2. 중성인데 2분의 1이든 100이든 뭔 상관이야. 곱하면 0인데. 그리고 애가 1 마이너스가 하나 있으니까 마이너스 1 되는 거지. 요 값이 같아야 되거든. 따라서 애도 얼마? 마이너스 1인 거지. 그런데 애가 하나당 1 마이너스거든. 그럼 몇개 있으면 돼? 하나 있으면 돼요. 이렇게 하는 거야. 물의 전기분해 파트에서 저런 식이 하는두개 나올 겁니다. 그럼 저기에서 전자가 어떤지? 야, 그럼요. 마이너스 마이너스야? 너하고 너 계속 같아야 되네 이거죠.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볼까요? 자 봐요. 전기적으로 중성에도 중성인데 에1 플러스 1 마이너스잖아. 야, 전에는 빵이야 빵. 0 돼야 된다고 전기적으로. 그럼 여기도 전기적으로 합쳐서 0 돼야 되거든. 오0 돼야 되네. 그럼 1 플러스와 에1 마이너스의 개수는 같아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물의 전기분의 파트에서 나오는 거. 그럼 내가 요거 하나 1로 쓰면 산소 원자 한개잖아요 산소원자 한 개니까, 에 얼마? 어, 2분의 1 써줘야지. O2니까. 수소 두 개잖아, H 두 개. 그럼 에 얼마? 2라고 써주는 거지. 그러고 나서 플러스가 두 개니까, 마이너스도 두 개면 된다는 거지. 그리고 죄다 2를 곱해버리면 2, 1, 4, 4. 그래서 이동한 전자에 몰수 이런 것도 볼수 있죠. 됐죠? 네. 자료 5번 갑니다. 이제 빈칸 채우기 연습. 빈칸 채우기 할때 쌤이 화학식도 설명 조금만 해줘야겠다. 저기 숫자 안쓴건 개수가 다 1이라고 했지. 그러면 화살표 왼쪽에 산소 원자 2개 있어. 근데 여기도 안 썼으니까 여기는 1이거든. 그럼 여기에는 산소 원자 2개 있으니까 O2개. 그리고 플로어링 원자 2개 있으니까 여기도 요 안에 전부 다 플로어링 들어가야지. F2개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런데 이제 어떤 애가 묻는 거야. 쌤, O2, F2요? 저거 O, f 2, 5, 이런 것도 쓸수 있지 않나요안 나요? 하고. 예를 들어서, 쌤, 아세트산 같은 경우에 CO, CH3, COH라고 이렇게 쓰잖아요. 쌤이 이제 화학식에 대해서 하나 짧게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탄소 몇개 있지? 두 개죠. 수소 몇개 있어? 네 개죠. 산소 몇개 있어? 두 개지. 이렇게도 쓸수 있고, 이렇게도 쓸수 있는데, 이렇게 쓰는 식을 뭐 나중에 이제, 들을지 모르겠지만, 시성식이라는 게 하나가 있어. 수능에서는 안다뤄 빠졌어, 이제 그런 것들. 시성식이라고 해서, 음,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것만 쓰면 봐봐. 그냥 원자의 종류와, 그 다음에 몇 개씩 있는지만 알수 있는 건데, 이렇게 쓰면, 음, 여기에 COH란 형태로 붙어 있어. 그거 나타내는 거거든? 오케이. 따라서 이번 나중에 착용기라고 하는 것들도 있는데요. 이게 COH가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야. 한번 예를 봐봐. 사람 팔몇개 있어? 두 개요. 손 다리 몇개 있어? 두 개요. 몸통 몇개 있어? 한 개요. 어 그래서 자 내가 사람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팔이 이렇게 하나 이 파, 사람 다섯 개인가? 사람 손 다섯 개죠? 팔두개 있고 그다음에 다리가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몸통이 이렇게 해서 여기에 얼굴이 이거 사람 아니잖아. 이상하잖아. 그치 따라서 그냥 순서대로 팔두 개, 다리 두 개, 몸통 몇개 이렇게 써놓은 걸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사람은 음, 처음에 팔이 있고 그다음에 몸통 있고 오른쪽 방향으로 해서 팔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팔이 있고 몸통 있고 아랫방향으로 다리 있고 또 아랫방향 다리 있고 오른쪽에 팔이 있어요. 이렇게 쓴게 이런 거예요. 어떻게 붙어있는지 보여주려고. 그래서 이렇게 쓴걸 시성식이라고 하고 NH4NO2라는 게 있어. NH4NO2. 이것도 잘 보면 질소 몇 개야? 두 개. 그다음에 수소 몇 개야? 네 개, 산소 몇 개야? O2 이렇게 써도 되거든. 근데 굳이 이렇게 쓴 이유는 뭐냐 면아 여기에 NH4라는 양이온이 있어. NH4는 하나의 이온 덩어리야. 그리고 NO2는 하나의 1, 1플러스니까 1마이너스 되겠죠두 개의 이온이 붙어 있어. 이렇게 이온식으로 쓴 거. 이렇게,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별한 경우들 얘기해 주는 거 빼고는 그냥 넣어 몇 개, 넣어 몇 개, 넣어 몇 개로 빈칸 채우시면 됩니다. 그렇 식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 좀 하려고요. 노베강자잖아요. 자, 이 꼴. 나트륨 두개 있죠? 여기 나트륨 없잖아. 여기에 나트륨 두개 있어야 되는데 E니까 그렇지. NA라고 쓰고. 그 다음에 수소 네개 있지? 그런데 여기에는 수소 두 개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수소가 두개 들어가 있어야지. 그렇지? 그럼 H 하나가 여기 딱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산소 두개 있죠? 그런데 산소가 없으니까 여기에 산소 두개 들어가야지. 아, 여기에 O가 또 되겠지. Na, H요. 야, 뭐니? 그렇지. Na가 1플러스고 수산화이온. 그래서 이건 NaOH구나. 됐죠? 나온 김에 연습 하나만 할까요? A4개 있었고요. A10개 있었어요. 그런데 A가 5개가 있고 처음에 0개 있었어요. 처음에 A가 5개 있을 수도 있지 뭐. 그렇지? 그러면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개수비가 몇대 몇이? 2, 2. 야, 너두개 사라지면 너도 두개 사라져야 돼. 너두개 사라지면 너두개 사라져야 돼. 그럼 너네개 사라지면 넌네개 사라지면 되고, 네가열개 사라지려면, 애가 열개 사라지려면 애도 그렇지, 열개 사라져야 돼. 근데 열개 사라져야 되는데 네개 밖에 없잖아. 너 그러면 열 개가 안 되니까 네가다 사라지겠네. 그렇지 따라서 애가 네 개가 사라진다. 그렇지 오케이. 그럼 요거 몇 배? 그렇지, 두 배잖아. 그럼 애도 두 배에서 네 개가 사라진다. 그럼 애도 두배 시켜서 네 개가 생긴다. 화살표 오른쪽. 여기 개수 1, 두배 시켜서 너는 두 개가 생긴다. 이게 화학 반응시켜서 양쪽 관계 더세 뺏으면 하는 계산인 거야. 따라서 애는 몇개 남아있어? 네 개인데 네개 4개 뺐으니까 0개. 애는 몇개 남아있어? 여섯 개. 남아 6개. 애는, 음, 아홉 개. 애는 두 개라고 쓰는 거죠. 이게만 해놓으시고. 빈칸 채우는 거좀 하시고 그리고 자세한 건본 수업에서 나중에 그 계산 과정을 그러니까 처음 반응 남물좀 벗어나세요. 이해만 하시면 그냥 덧셈 뺄셈 계산인 거니까 몇 배인지 해가지고. 빈칸 채우기 할까요? 철두개 있죠? 그치? f e 개수 1이니까 2. 그 다음에 산소하고 맞추면 O3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래서 개수비는 1대 3대 2대 3. 그랬더니 애가 6개가 사라졌어. 자, 몇개 변했지? 델타 삼각형 써야 되는데 자꾸 글씨가 겹쳐서 동그라미 칠라고요. 몇 배? 두 배잖아. 그러면 애는 1이 아니고 몇 배? 그렇지. 2만큼 사라지고. 애는 얼마 생겨? 4만큼 생기고. 애는 6만큼 생기고. 4개 있다, 6개 있다가 아니라는 걸꼭 이해해 놓으시기를. 이제 거의 마지막이네요. 에? 계속 반복 갑니다. SO2 등등해서 개수 맞추면 누구 나오죠 여기서 Cl 개수가 같고요. 그 다음에 수소가 두 개니까 아 H2네요. 그 다음에 S SO 산소 개수가 없네 어 산소 네개 되야 되는 거 H2SO4죠, 그렇지? H2SO4. 그래서 우리가 화학 반응이라는 건 전체 내가 뭐 따지는 것이 변화 따지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잘 모르겠는데 SO2가 처음에 네개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두 개가 됐대. 그 화학 반응이라는 거 저기 개수라는 거 1대 2대 1대 1대, 1대 2라는 건 변화 쓴거잖아 따라서 화학 반응식 문제를 볼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연습하고 개수 맞추고 이런 것들하는 건데 그 이게 화학 반응식 의미가 뭔지 우리가 살펴보는 건데 무조건 여러분들은 고난도 뭐든 간에 변화량 찾아야 돼요. 화학 반응이라는 건그 변화의 규칙성이거든. 따라서 그 변화를 쉽게 안 보여주지. 쉽게 안 보여줘서 문제 자료를 가지고 변화를 찾도록 유도를 하는 거야. 그걸 우리가 자료 해석이라 고 하거든. 따라서 어떤 경우를 통해서든 변화를 찾아야 돼. 얼마 변했어? 이만큼 줄었잖아. 사실 마이너스도 의미가 없어. 이 변했다가 중요한 거야. 오케이? 누가? SO2가. 그런데 여기는 SO2 개수가 1이거든. 1이면 이고 1이면, 어, 어, 돼 있는 건데 1이 아니고 2라는 거잖아. 의미가 뭐야? 너 이만큼 변했어. 두 배. 그러면 n은 얼마? 4가 사라졌어. 그럼 n은 얼마? 2가 사라졌어. 안승건 숫자 1이에요. 너는 얼마? 2가 생겼고 화살표 오른쪽이니까. 너는 얼마? 4가 생겼어 해서 빼기 2, 빼기 4, 빼기 2, 더하기 2, 더하기 4 하면 나중값이 다 나오는 거니까. 그렇지? 오케이. 자, 이거 뭐 나옵니까? MN이죠. 다음에 개수 다 맞추면 CL, 4개, 2개, 2개 다 됐고 다음에 산소 두개 있네요. Mn 아 MnO2구나. MnO2. Cl 개수도 다 맞죠? Cl 두개 어, 아니 나 Cl 어, 다 맞죠? 그래서 MnO2 나온 거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자이 녀석이 없었는데 음, 어세 개가 생겼어 나중에 없었는데 나중 보니까 세 개가 된 거야. 세개돼 버린 거야. 그럼 몇개 변한 거야? 그래 세개 변한 거지. 세개 변화 누가? H2O가 근데 위에 화학 반응식은 2잖아 2 말고 3이라 쓰라 이 뜻인 거야 여기서 개수는 변화 나타낸 거거든 꼭 정수라, 정수라고 생각하지만 화학 반응식을 마지막에 주관식으로 제출할 때 정수비로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쓰라는 거고 어쨌든 화학 반응식 개수는 변화의 개수 변화를 나타낸 거니까 따라서 여기 숫자 2 대신에 내가 3이라 생각하라 이 뜻이거든 그럼 2가 아니고 3이니까 몇 배야? 1.5배 그럼 여기도 1이 아니고 얼마? 1.5. 여기도 1이 아니고 얼마? 1.5. 여기도 4가 아니고 1.5배 하니까 6. n은 얼마? 1.5라 이거지. 그리고 해석 읽는 거야. 왼쪽이니까 너 1.5개 사라졌고 너는 6개 사라졌고 너는 1.5개 생겼으니까 더하고 너는 3개 더해주고 너는 1.5개 더하라 이 뜻인 거죠. 됐지? 오케이? 밑에 것도 자 계산하면 환계수하고 다 맞추면 이런 일을 할수 있겠죠? 맞추세요. 밑에 만 답이 다 있을 겁니다. 7번도. 7번도 그런 식으로 다 맞추시면 돼요. 이것도 질소개수하고 다 해가지고. 참고로 7번 같은 경우는 NO3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면 6덩어리. 전체 8개 중에서 6덩어리가 이렇게 들어갔다도 참고로 좀파 놓으시고. 8번도 할수 있겠죠? 9번도 조금 복잡하지만 충분히 할수 있을 거고. 네. 그렇게 해서 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 하나만 할게요. 7번 문제로. 이거 뭐 나오지? N5 NO 나오네. N5. NO. 맞춰놓으면 마무리 하나. 애가 4개가 있었거든. 애가 4개 있었거든. 마무리. 처음에 4개 있었다고. 그런데 반응을 했어. 화살표 오른쪽에 있으니까 생겼겠지. 뭐. 만약에 줄었으면 화살표 왼쪽에 써야 되거든. 오케이? 자, 그런데 이 녀석이 네개 있었는데, 음, 몇개로 하지? 어, 5.5개가 된 거야. 그럼 몇개 변했어? 어, 1.5만큼 변했지. 그럼 쌤이 이 빨간색 동그라미 친게 개수의 변화. 그 개수의 변화가 화학 반응식에선 바로 뭐, 개수. 개수와 한계된 거. 여기선 3개 변했다 했는데, 실제는 1.5니까 마음속으로 3 대신에 1.5라고 생각하면 돼. 몇 배지? 2분의 1배. 그럼 여기도 4 대신에 2일 거고 이런 변화가 다 규칙성이 있다는 거잖아. 같은 비례관계. 그럼 애도 2가 아니고 1일 거고 애도 8이 아니고 4일 거고 애도 3이 아니고 1.5겠지. 따라서 화살표 왼쪽에 있는 건 사라지니까 구리가 1.5개가 사라졌어. 그래서 나중에 구리가 얼마 있나 봤더니 한 개도 없더래. 오, 그러면 1.5개 사라져서 하나도 없었으면 애초에 몇개 있었다는 걸까? 1.5개가 있었다는 의미겠지. 또 질산, HNO3 질산은 나중에 보니까 7개가 있더래. 화살표 왼쪽이면 사라지는 거거든. 몇 개인진 모르겠는데, 네 개를 뺐더니 일곱 개가 있더래. 그럼 애초에 몇 개? 열한 개였구나. 되는 거고. 이 녀석은 마지막에 다섯 개가 있더래. 두 개를 더 붙였는데 다섯 개래. 그러면 처음에 몇개 있었다는 것이 세 개가 있었구나. 안다는 거고. 이 녀석은 한 개더래. 하나 생겼는데, 음, 한 개밖에 없어? 아, 이 자식. 아무것도 없었구나. 애초에. 그래서, 반응 전에는 각각 얼마 있었을까? 반응 후에는 얼마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야. 뭐? 개수 가지고. 요게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에서 개념적인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에서는, 쌤이 이제, 아이고, 질, 쭉다 하긴 좀지겹죠 지겹죠? 별 내용은 또 없는 건데 이걸 지금 이제 많이 한 거는 계속 이런 관계를 좀 숙지를 시키고 싶어서 따라서 화학 반응식 자체를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 내가 그거를 사화학 반응식을 쓸수 있어. 빙탄 채우기 할수 있어. 와, 그러면 안 돼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런 양식 관계를 그래요, 쌤저 처음 몇개 쓰고 반응 몇개 쓰고 남은 몇개쓸때 반응은 개수비 맞춰서 몇대몇대 했을 몇대몇대수 있어요. 그걸로도 모자라. 그걸 넘어서서 쌤이 지금 얘기한다고 몇개몇개 몇개 썼잖아. 이런 거 없이, 이런 거 없이 연습 조금 많이 하셔서 그냥 계속 중얼중얼하라니까요. 오케이? 어, 어이 녀석이 네개가 변했어. 어 4? 2변네 그럼 넌4 변했고 너는 8 변했고 너는 6 변했고 너는 16 변했고 너는 6 변한 거잖아. 그런데 질산 HNO3가 빵개래 그럼 애초에 16개 있었겠지. 구리가 7개가 남았대. 그럼 원래는 13개 있었나 보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로 연습을 기본적인 문제니까 꼭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요. 하여튼 질량비하고 요거 활용하는 거 등등 빼고 가장 기본적으로 화학 반응식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변화의 규칙성을 나타낸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비가 뭔지 그 개수비를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끝이에요. 이제 이제 화학식에서 양쪽 관계나 개수되는 걸 화학식으로 썼을 때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우리가 알수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다가 지금까지 선생이몇개몇개몇개몇개 몇개몇개몇개몇개 했잖아 그 개자만 싹 지우고 뭘자로 바꿔버리면 챕터 3 몰과 화학식량이 끝나요 챕터 3에서 몰과 화학식량을 기본 연습 좀 많이 하게 연습 좀 기본 계산을좀 많이 시키려고 예제를 좀 많이 넣어놨으니까 역시 좀 부단하게 지겹겠지만 많이 지겹겠지만 완전히 익숙해질 정도로 연습을 좀 부단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이걸로 화학식에서 양측관계 파트 2 끝. 파트 3에서 만나요.